2023년 신년을 맞아 30분 몰아보기 특집영상 2탄입니다 오늘은 코스코 요리특선을 준비했는데요 코스코에서 구매한 재료와 제품만을 가지고 직접 요리하고 먹어본 상품을 추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아보가토 좋아하시나요? 처음 아보가토를 먹었을때 생각을 해보면 밍밍하고 누가 씹어놓은 듯한 맛 제가 아주 욕하면서 먹었었거든요 비타민이 풍부하고 필수 아미노산이 엄청 들어있다고 해서 전세계인들이 좋아하는 과일버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아보카도를 어떻게 드시나요? 과카몰리로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집에서는 명란 아보카도 덮밥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명란 아보카도 덮밥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계란 2개가 필요합니다 냉장고를 뒤져보면 명란 정도는 누구나 있잖아요 겉껍질 제거하셔야 합니다 아보카도 까는 법도 아시죠 요렇게 잘라주시고요 김가루가 있으면 김가루 넣으시고 없으면 마시고 모양내기 위해 실파송송 깨소금 왕창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레드페퍼 뿌려줘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오감동 내에서 잘 쓰는 겁니다. 너무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일단 영양이면 영양, 맛이면 맛두 가지를 모두 잡은 음식입니다. 매일 먹어도 맛있습니다. 아차 마지막에 참기름. 캡처하시죠. 제가 하바티치즈에 관해서 여러번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렇게 고급지게 먹기도 하고요 그냥 군것질로 먹기도 하고 오늘은 샌드위치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븐에다 구워 먹어도 좋지만 사실 프라이팬에 구워 먹는 것이 아주 간편합니다 오븐에 넣었다가 잘못하면 홀랑타서 숯땡이 빵을 먹게 되거든요 굽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즈를 많이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다 슬라이스 치즈 한 장에 하바티 치즈를 두 장을 넣습니다 저는 냉장고에 굴러다니는 에멘탈 치즈까지 넣었거든요 그리고 로즈마리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제가 좋아하는 인도 고춧가루 살짝 저는 팍팍 많이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번 샌드위치 영상에 참여해주신 식빵은 커스코에서 판매하는 신라면과의 탕종빵이고요. 치즈는 하바티 치즈가 출현해 주셨습니다. 우정치료는 에멘탈 치즈였고요. 고춧가루는 이젠 잘 아시죠? 인도식 레드페퍼였습니다. 레몬은 과일 중에 가장 많은 가장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는 최고의 먹거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캡처 하시죠 레몬주스를 마시고 5kg 를 뺐네 7kg 를 뺐네 거짓말 같은 방송 많이 보셨죠? 소위 디톡스 주스로 유명합니다 레몬에 있는 성분이 장청소를 해서 장에 쌓여있는 기름기를 쫙 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요로결석으로 몇번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거든요 레몬이 바로 결석을 녹이는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마셔야죠 자, 어떻게 짜야 되느냐 레몬을 자르기 전에 딱딱한 레몬 겉표면과 속살을 살짝 분리시켜줍니다. 이렇게 힘을 주고 굴리는 것이죠. 그래야 쉽게 더 많은 양을 착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한번 마실 때 레몬 반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아참! 저 아침에 드실 적에는요. 찬물에다 드시지 마시고 뜨거운 물 3분의 1컵 그리고 나머지를 보통 온도의 물을 넣으시고 합쳐서 미지근한 물에다가 순서는 찬물을 먼저 붓고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물론 물론 이렇게 레몬 짜는 거. 아 이거 제가 저번에 근데 이거 얼마야? 5,900원. 이케해 가지고 샀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분리돼 있으면서 제가 아 이게 이렇게 하나가 있나 그랬더니 뿅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뭐 레몬즙 빠져나가는 구멍뿐만이 아니라 요거를딱 이렇게 끼면 안 움직여요 이게. 레몬의 건강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레몬 착즙기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레몬을 사서 주스를 만들려면 착즙기가 필요하죠. 착즙기를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이케아에선 5,900원인데 가장 싸게 올라와 있는 제품이 6,900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집에 있는 스테인리스로 되어있는 상품도 찾아봤는데요. 이건 또 엄청 비싸네요. 아무튼 우리집에 있는 상품들은 싼게 없어. 아주 내가 제일 싸보여. 이와 비슷한 착즙기도 발견했는데요. 이건 가격이 저렴합니다. 저처럼 말이죠. 우리집 개놈스키도 건강을 위해서 복용을 해드리려고 했더니 오 니들이나 먹어 이런 개놈스키 야매주부 국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는 탄수화물 중독 증상이 있어서 빵과 국수를 아직까지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스코 지나가는 길목에 요런게 또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럼 동행해줘야죠 즐거운 동행이라는데 집까지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개무스키가 먼저 침발아놓습니다. 아이, 이런 개무스키 국수로 머리통 한대 맞고 싶은 거지? 전체 4인분 중 2인분을 삶아봤고요 소스는 총 4종류가 있습니다. 개무스키가 침발아놓은 부분 잘 찾아서 싹싹 씻어야 됩니다. 들깨향이 온 집안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아, 우리 집개무스키 지금 보니까 들깨처럼 생겼네. 여러분들께서는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내 몸에서 들기름 냄새 난다. 이게 예. 여기 말려 가지고 절임을 하는 제가 거지. 정말 좋아하는 선드라이 토마토가 오랜만에 카스코에 왔습니다. 선드라이 토마토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말하면 태양초. 이거는 태양 토지 토마토를 말린 다음에 카놀라유를 부어 가지고 아유 입으로 설명해도 몰라요 음, 그냥 먹어보세요 먹어보세요 보통 유리병에 담겨져 있는데 이건 비닐팩에 담겨져 있더군요 제가 막 유럽에서 공부하고 그럴 때이 썬드라이 엄청 뻥치시네 음, 이 새끼 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네네 사실은 코스트코에서 처음 먹어봤습니다 아우 근데 이게 유럽의 맛입니다 맛있다는 것이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서 이런 제품 추천드리기가 좀 어려운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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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와 곱창, 새우를 곁들인 전골 제품입니다 사실 저는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렇게 걸쭉하고 간이 쓰인 음식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날 며칠 째려보다가 고민하고 도전해 봤습니다 조리방법은 그냥 냄비에 몽땅 때려 넣으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은박접시가 전골냄비처럼 보였는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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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비싸긴 한데 이걸 따로따로 사서 요리한다면 이 가격이 적당하지 않을까요? 샐러드 만드는 것도 귀찮다. 이거 사시면 맛도 영양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카무트는 아니지만 찹쌀보리와 율무가 주가되어 한끼 식사가 가능한 곡물 샐러드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동안 채소 위주의 샐러드가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밥을 위주로 먹던 한국인에게는 매우 좋은 식문화가 될것 같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샐러드는 우리 사람들만 좋아하는 건 아니죠 우리 집 개놈스키도 밖에 외출하면 샐러드 먹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저런걸 전문용어로 이풀 뜯어먹는 소리다 라고 하죠 풀을 뜯어먹다 못해 풀에 온몸을 던집니다 밀키야 공원 아저씨들한테 혼나 네가풀다 죽이면 어떻게 지금 샐러드 만드는 중이거든요 왜 저러는 걸까요? 내 몸에서 풀 냄새난다 야매주부 바지락입니다 여러분들은 바지락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바지락칼국수 그럴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할머니 맞습니다 바지락하면 봉골레죠 우리집 봉골레 만드는 법 보여드릴까요 봉골레야말로 세상 단순한 파스타인데 우리집 딱 한가지 다릅니다 코스코에서 사온 바지락 모두 다 놓습니다 봉골레에는 바지락이 왕창 들어가야 제맛이죠 바지락 칼국수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집 봉골레 파스타입니다. 캡처 준비하세요. 오늘은 새로 나온 쭈꾸미 오일 파스타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쭈꾸미 오일 파스타입니다. About things we don't see I asked it how do I know Which is the right way to go To get me home And it said don't look for a reason Don't look for another way Cause anyway we'll get you home You can't get lost If you don't know where you go 여러분 오일 파스타나 알리올리오 혹은 봉골레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2인분인데요, 레스토랑 양으로 보면 3인분 정도가 될것 같고요. 쭈꾸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식감이 식감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양식에는 항생제도 많이 들어가고 사료도조 키우잖아. 요 근데 나는 얘는 자연산이라 너무 좋고 맛도 있어요. 그래서 얘간 감바스하면 너무 편해. 에? 이걸로 감바스를 한다고? 이렇게 큰 새우로 감바스를 해? 감바스는 이런 새우가 아니잖아. 저녁만 감바스를 먹어보긴 한 거야. 감바스는 이거지? 껍질도 안깐저큰 새우로 감바사를 시도해 보는데요. 영 믿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감바사 먹어보긴 한 거지. 이게 정말 스페인식 감바사라고 하는데요. 아 진짜 내가 스페인 안 가봤다고 뻥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여러분 스페인 가보셨거나 스페인에 사셨거나 스페인에서 감바사 먹어보신 분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의심이 가거든요. 근데 맛있습니다 무새우 물도 맛있구나. 무슨 훨씬 맛있죠. 무슨 소리예요? 이건 뭐 자연산인데, 생각보다 껍질이 쉽게 까지더라고요. 아르헨티나 붉은 새우 이지필, 이지필 껍질 까기가 쉽다는 뜻이죠? 아침에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음, 음, 음. 음, 좀 아침에 먹엔 양이 많은데 스턴트 같은 느낌이 별로 안 나는데, 뭐라고 음, MSG 음. 그러니까 맛이 좀덜 난다 고 그래야 되나? 네. 김치 치즈 주먹밥. 이거 맛있어요. 지금 진짜 기대 안 했는데 너무 맛있어 네, 이거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거, 이거 출출할 때딱 먹기 너무 좋 에어프라이. 맛있어. 이 치즈가 엄청 막 모짜렐라라서 이렇게 막 들어. 역시 에어프라이는. 겉대가 약간 누룽지처럼 바삭해 음 나이 드신 분들은 치즈가 들어가면 좀 느끼할 거다라고 음 생각을 하시죠? 모짜렐라 치즈와 매콤한 김치볶음밥이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햇반을 만든 회사고요 맛있습니다 매력적이에요 매콤하늘 음, 매콤하고 음. 치즈랑 매콤함이 잘어울는것 같아요 하나만 했어 <웃음> <웃음> 맛만 몰라고 봄에 불맛 가득한 중화짬뽕이 2천원 할인합니다 9,990원 만원이 안되는 가격으로 네명이 먹을 수 있는데 아 그럼 도전해봐야죠 먹어봐야죠 강한불에 3분 30초 만에 조리를 합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먹어봤는데요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 짬뽕 좋아하시는 분 추천 드립니다 저는 체크를 좋아합니다 아니 체크가 아니고 네모 무늬를 좋아합니다 그 면치기라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먹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재 책이 나오고 막 이거 다 뒤집어 엎어 이렇게 해서 아, 고거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토마호크가 알려진 것은 아웃백 스테이크 광고를 통해서 대중에게 알려졌고, 아웃백, 토마호크 스테이크 연예인들이 예능에 나와서 상남자인 척 맹수 흉내를 내면서 토마호크를 처묵처묵하는 바람에, 우리들도 한번 정도는 먹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스테이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토마호크가 진짜 유명한 이유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큰 살코기가 여러 부위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맛과 식감을 느끼며 스테이크를 먹어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토마호크가 유명해진 것입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면 셰프들이 이렇게 구워야 한다 저렇게 구워야 한다 정말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지만 이것을 따라하다 보면 성질만 나빠져서 먹기 전에 화병으로 쓰러집니다. 해외 유튜버들과 국내 유튜버들의 다양한 고기 굽는 법을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한 결과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토마호크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구매 후에 냉장고에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먹어야 하는데 요 짓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사오자마자 구워 먹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핏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네요 슈퍼델말에 의하면 고기 겉에 붙어있는 핏물을 제거해야 잡내가 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핏물을 제거하고 하루정도 밖에 내버려두면 겉표면이 꾸둑꾸둑해지면서 식감이 더 살아난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저렇게 방치해 놓으면 분명히 우리 집개너무스기가 이렇게 해놓을 겁니다 우리는 먹어보지도 못하고 저놈이 먹다 남은 개벽다구에 붙은 살점을 우리가 개처럼 뜯어 먹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걸로 한대 맞고 싶어? 이걸로 뺨다기를 쳐서 쳐석 그냥 좋겠지 너도 이걸로 맞으면 <웃음> 이것 역시 우리는 패싸기로 하고 간단히 소금을 뿌리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많은 셰프들은 후추를 왕창 뿌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고기를 구울 때 후추를 뿌리면 후추가 타면서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나온다는 연구 논문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이건 역시 패스하고 우리는 소금만 뿌리는 것으로 합의받습니다 팬에 올리브오일을 충분히 두르고 다음은 가염버터를 두릅니다 이때 낮은 불이 아니고 센 불에 구워야 육즙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기 표면을 바싹 구워 갑옷을 입혀줘야 속살이 부드럽게 유지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다진 마늘을 넣습니다. 로즈마리가 있으시면 뿌려주시고요. 없으면 뭐 마늘 향으로도 충분합니다. 옆쪽에는 이런 방법으로 익힐 수 있고요 도치를 통해서 익혀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있어 보이라고 도치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밖에는 소방차를 불러놨죠 자신, 주부 사실 제가 수다스러워서 말을 길게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요리법입니다 토마코을몇 차례 구워보면서 내린 결론은 우리 일반인들은 무얼 고기에 첨가하느냐 얼마나 숙성시키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겉과 속을 익히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고기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자칫하면 겉을 태울 수 있고 그렇다고 약한 불에 오래 굽다 보면 고기가 질겨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없으신 분은 이렇게 하세요. 센 불에 3분을 굽고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다시 3분을 굽고 세로 방향으로 마무리를 하시고 고기를 잘라줍니다. 저의 경우는 믿음이 가장 식감이 부드럽고 맛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빨간 고기는 식인종이나 먹는 거다 라고 배우신 분들은 잘라놓은 고기를 센 불에 5초 정도만 다시 굽는 방법으로 마무리를 지어 주시면 맛있는 토마호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토마호크가 정말 다른 고기와 비교했을 때더맛있냐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한번 정도는 먹어봐야죠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하셨나요?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래야 힘이 나서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거거든요.